들립니까? 아, 아 안녕하세요 마스크 써서 안 들립니까? 아, 여기는 호썸치킨 어, 홍보대사 여기 탑건 팬카페 입니다 여보세요 안녕 홍게 안녕, 말금님 안녕, 엠롱 안녕, 롱롱 안녕, 짜몽짜몽 하잉 저희는 지금 호썸치킨에 아, 있습니다 은다 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음. 안나오는 이제 곧 올라올 텐데 3, 2, 1 이제 곧될 거예요. 라이브 네임 어 왔어 왔어 됐어 다시 우리는 여기 홀썸치킨에 왔고요 어, 저는 김혁번입니다 다들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 명씩 저도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네한 어, 명씩 인사할게요 자 그쪽부터 너무 오랜만을 아, 드디어 됐다. 됐네 제가 십몇년 만에 귤이랑 주, 에리스를 만나서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일은 누나들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정말 너무 오랜만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리스이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웃음> <웃음> 아유, 안녕하세요. 하늘 정원, 신남데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구입니다. 네. 짱구입니다. 어. 와서 먹고 싶으면, 어, 뛰어와봐. 어. 뛰어와가지고 한 조각 먹고 가면 되잖아요. 네. 네. 아무튼, 파세치킨 나오면 다시 잠깐, 방송으로 보여줄게요. 아, 안녕. 그쪽에 하나.